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동은입니다. 어, 요즘은 비시즌 기간이라 집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주로 봅니다. 집에 있다가 꽃꽂이 하러 가요. 이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시작한 지. 아 저거 오늘 입은 거죠. 아저 아, 흰색 후드티 입고 촬영했던 건데 제가 평소에도 좀 편한 옷 자주 입고 후드티도 즐겨 입어서 그게 가장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 이거 안 해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어렵네요. 쉬울 줄 알았는데? 다된것 같아요. 이거는 온이라고 썼고요 일할 때. 그리고 여기는 오프, 그냥 쉴 때. 일단 제일 처음에 쓴 거는요 예민이랑 짜증이에요. 뭐 시합장이나 연습장에 가면은 항상 뭔가 예민해지고 짜증을 항상 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로 한게 같은 일상. 뭐 딱히 뭐 이렇게 활동적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게 같은 일상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엔 그래도 좋아라고 썼어요. 아 그래도 뭔가 이게 다두개다안 좋은 뭔가 부정적인 그런 거라서 하지만 그래도 좋다 어, 오픈은 제일 먼저 쓴게집집 집 썼어요 연습장 아니면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 가지고 집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온 게 이제 NBA 요새 농구에 빠진지 좀돼 가지고 요즘 또 시즌이거든요 한창 연습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제 유튜브로 그날 있었던 경기 챙겨보고 이제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몇번 해봤는데 진짜 못해요. 그냥 골프만 하면 될것 같아요. 또 넷플릭스도 있어요, 요즘. 제일 최근에 본게그 지금 우리 학교는 너무 좋았어요, 아니요, 무서운 거못 봐요. 근데 또 좀비까지는 봐요. 좀비까지는 보는데 귀신 나오고 이런 건못 봐요. 그러고 이제 여유. 여유를 썼는데요. 뭔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은 편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쉬는 날에는 그 다음에 꽃을 썼는데 이제 뭐가 있을까 여유를 이렇게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게 그래서 찾아본 게 꽃꽂이여가지고 그 옆에는 꽃을 썼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여행! 여행 썼어요. 원래 해외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여행 썼고 여기 밑에 시합X라고 써놨어요. 네, 시합으로 해나가는 거 말고 진짜 이제 골프백 한국에 두고 가방 하나 들고 그러고 출국하고 싶어요. 저 미국 가서 농구 보고 싶어요. <웃음> 어네 그런 거 같아요. 저 몰랐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어, 초등학교 때 온라인 게임 하다가 진짜로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다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선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친구들도 골프를 다 치거든요 일반인 친구들도 한번 라운드를 가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거든요 뭐 이동하는 시간부터 밥 먹는 시간까지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즐기기도 좋고 그런 거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골프 추천해요 그잘 맞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일단 가운데 딱 맞았을 때 모시든 이제 골프 클럽이든. 옷은 입어보면 딱 느낌이 오는 게 있고요. 근데 보기 좋아야 되고. 또 골프 클럽 같은 경우도 딱 어드레스를 서보면 은딱 뭔가 저랑 잘 맞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 다알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 백에 항상 들어있는 게 아니야기. 시즌이 봄에 시작하는데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 가려워요. 그게 백이 없으면 좀 불안해요. 제가 원 아침잠이 엄청 많은데 골프가 아침에 시작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규칙적인 생활 음, 제가 일단 목표했던 걸다이어서 절대 뭐 이길 수 없는 그런 해인 것 같고요 신인상도 그렇고 우승도 그렇고 생애 첫 승을 했으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슈퍼스타? <웃음> 아 네, 저는 혼자 기다리자라는 말 많이 해요. 그 말은 많이 하긴 하는데 잘안 돼. 뭐 일단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브랜드고 저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같이 재밌는 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클래식하지 않은, 너무 불편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격식이 없지도 않은 그런 조금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어제 제가 이제 응원해 주시는 거. 네, 종종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어, 일단 2022년에는 우승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고, 다승하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좋은 성적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랭킹 1위입니다. 이렇게 아레나랑 처음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고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올해도 네, 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